안녕 안종이야 <웃음> <완성이야. 웃음> 안녕하세요 김작입니다 예, 오늘의 컨텐츠는 이 쇼크닥터 마우스 가드 성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아, 제가 막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보는 거예요. 뭐 저도 마우스 가드를 많이 성형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블로그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물부터 받아야 될것 같아요. 끓는 물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그 끓이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온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건가? 아 그리고 마우스 가드를 성형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종이컵 같은 데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끓는 물에다가 정말 팔팔 끓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오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럼 미리 준비해둔 까스레인지로 <웃음> 네,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극진가라데를 하고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기들을 보니까 좀 타격에는 좋지 않다기보다는 타격을 할 때는 약간 잇몸에 상처를 줄수 있다는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그런 후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짓수 그래플링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극진가라데 할 때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안면 타격이 없는 좀 무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발로는 맞아요 발로는 안면 타격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얼굴이 맞을 상황이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급진가라데 수련을 할 때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끓고 있네요 근데 이게 슬림 핏이라서 사실 잘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난 솔직히 오 마우스 케이스도 들어있네 하지만 나는 마우스 스피 케이스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도 있으면 좋지 블랙입니다 블랙 제가 좋아하는 블랙 저 뭔가 불안한데 한번 몰래 깨봐야겠다어 <웃음> 이게 성인용이라고 써있는데 좀 작은 느낌이다 성형하면 다르겠지? 이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5초에서 30초 저는 한 25초만 해볼게요 자 넣습니다 어, 아, 더 작을 것 같아 <웃음> 자. 아이고. 다입힐 됐습니다 살짝 꺼내서 성형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좀 더러워 보이지 않았나? <웃음> 야,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따뜻해요 좀 피맛도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25초 정도 25초에서 30초 정도 꽉 물었다가 이렇게 뺐어요 제 이빨 자국 어, 제 치아의 모양이 보이시죠? 그리고 바로 찬물에 담가줘야 되는데 잠깐 냅둬 볼게요 이게 성형이 실패할 경우에는 뭐한번 정도는 더 재성형이 가능한데 이게 성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완전 마우스 피스를 좀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도 사실 좀 저렴한 마우스 가드로 재성형을 하다가 어 좀피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... 두 개를 버렸어요. 두 개를 네. 이렇게 찬물에 담갔다 빼면은 단단해요. 단단해. 아, 근데 그렇게 잘된것 같진 않다 사실. 그래도 쇼크닥터 제품은 금액이 좀 있는 편이라서 실패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. 어 약간 좀 삐뚤어졌는데. 어 괜찮습니다. 음안 응. 빠져요. 나 아, 지금 편집한 영상을 보시면은 좀 중간에 생략됐겠지만 제가 아까 찬물에 바로 담갔잖아요. 담근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뒀거든요한 2분 정도 둔것 같은데 아까 그 성형을 하고 나서 그딱 맞았던 느낌이 있었는데. 찬물에 오래 담가두니까 확 작아지더라고요. 잠깐만 쑥 담갔다가 빼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재성형을 했다 이거죠. 어쨌든 여기서 쇼크닥터 슈퍼핏 마우스 가드 성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